현재 대구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1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뉴스에 뜨들썩합니다 분양되는 아파트가 11만 가구에 현재 이제 1만 가구 이것도 실제 1만 가구가 훨씬 넘을지 조금 넘을지는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만는 무조건 1만 가구는 벌써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분양되는 아파트가 약 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시작이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게 아니고 다른걸 얘기해 드릴라 했는데 안그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대구 아파트 1만가구 미분양 뉴스에 대대적으로 또 올라와 있네요. 뭐 실제 아파트 미분양 뭐 1만가구는 다 예상했는거죠. 1만이 아니고 뭐 지금 현재 9월달 걸로 나와있으니까 뭐 1만가구는 훌쩍 넘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예전거를 비교를 해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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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일감한 가구 중에서 뭐84 타임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대부분 평균적으로 실평수 25평에 어뭐 기본적으로 32세평 뭐 30평 정도의 분양 하는 아파트가 구청 가구 가장 많은데요 구청 가구 가장 많다는 것은그 정도 많이 선호 하기 때문에 많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을 하실 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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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다뭐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뭐 아파트 제가 10만 11만 가구 라고 예전에 올려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대구 전체의 아파트가 46만 입니다 경북의 아파트 전체가 20만 이에요 그러면 현재 11만 가구 10만 가구로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건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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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도 아니다 예전에 3만 4만 가구의 어떤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에 사실 따지 보면 여기에서 뭐 1만 가구 정도 미분양 9천 세대 미분양 이래 나왔지만 아 지금 약 10만 가구 10만 가구의 아파트 분양에서 뭐 1만 가구 물론 그것도 9월 달까지 지만 은 1만 가구는 사실 뭐 적은 편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미분양이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 대부분 미진 분양이좀 많은 편이고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뭐 정확하게 뭐 저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뭐 얘기를 하고 하지만 뭐 영상 자체에 제가 올려 드리기는 좀뭐 하지만 아무래도 뭐 관계자의 어떤 뭐 유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현재 지금 대구시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 자료보다는 월등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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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원룸을 매매를 하면은 뭐한 6억에서 비싸면 9억, 뭐그 정도 선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건축 비용이 원룸 진인데 평당 얼마 들었는가 하면은 약 250만원, 200만원에서 약 250만원 들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때도 저는 뭐 시간은 좀 오래됐지만은 상가 건물, 건물 위주로 거래를 좀 제가 많이 했었고 실제 그때 부동산을 할 때에도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 물론 농지까지도 손을 다댔었지만아 그때도 건축 비용은 약 200에서 250 200, 250만원 정도 됐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예전엔 엘리베이터 넣지도 않았죠. 수용률 위주로 좀 많이 짓고 수준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넣는 곳이 잘 없었어요. 정말 큰 평수 아니면 그리고 정말 큰 평수도 엘리베이터를 안넣는것 같아요. 안 넣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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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는 보상 금액인데 지금은 주거지역 마찬가지 뭐 보상금도 천에서 뭐1500 많이 받았는 거는 이천만원더 받았으니까 물론 여기는 모텔 이냐 원룸 이냐 주택 이냐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뭐 예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 건설업체 어떤 도산이 실제 쇼가 아니라 정말 가파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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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악화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 뭐 건설업체들이 잘 먹고 잘살 때는 자기 돈이고 또못 먹고 못살면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고 참,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제가 이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 게 아니고, 뭐, 금매물에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